그르르르 그르르르 잠만 자는 누나 지지지지 지지지지 기지개 켜는 누나 점점점점 높이 뛰는 누나 사뿐사뿐 스파이냐기도 돼요 골목에 혼자 울고 있었어요 달빛이 환해서 만나게 되었죠 악발로 인사해요 야옹야옹 야옹야옹 노래도 부르네요 점점점점 높이 뛰는 문나 사뿐사뿐 스파이더 돼요 룰루